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MC 모영수입니다 네,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CM 아이린입니다 저희는 검은사랑 할 때마다 오랜만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업데이트 점검을 기준으로 해서 삭제될 예정인 아이템을 안내해드려서 꼭 사용하실 수 있게 하는 콘텐츠의 취지상 어, 이렇게 음... 되지 않았나 아니, 그런 거 말고 좀아 보고 싶었어요 막 이런 거 해주시면 안 돼요? 싫어요 싫어하십니다 <웃음> 네. <웃음> 이번 업데이트 소식하면 은 혼돈의 무라카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혼돈의 무라카는 최초로 일반 필드에 등장하게 되는 월드 우두머리인데요 여러 채널로 구성된 월드에서 많은 모험가분들이 입힌 피해량이 한꺼번에 탑산 음. 적용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화요일 9시 딱 되자마자 막 달려갔더니 이미 많은 분들이 막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사람 많으면 혹시 막 끊기거나 쾌적하지 음.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괜찮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매끄럽게 플레이가 가능하도록 물론 만드셨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저 그때 사무실에 있었거든요. 혼돈의 뭐랄까 등장하자마자 주변에 잠잠하다가 어. 아, 맞아, 맞아. 지금 지금 시작됐어! 보상 <웃음> 이... 들어오면 아 보상이 잘 지급됐어 네 잊을 수가 없네요 이 보상하니까 말인데 이게 기존 월드 우두머리랑은 좀 다르더라고요 나중에 사용할 수 있는 떡밥 같은 음. 아이템들도 있었고 차원의 수정 재료도 받아서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평상시에 다른 콘텐츠로 획득하기 좀 어려웠던 보상이 지급됐던 만큼 무라카를 제압하는 데 참여하기 어려우셨던 분들은 더큰 아쉬움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맞아요. 아무래도 이 모아시스에서 저희가 이제 혼돈의 무라카는 최장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잡히 때까지 계속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다 보니 넉넉하게 생각을 하시고 좀 아직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오신 것 같았었어요. 그래서 에이든이 요즘에 정말 축 처져있더라고요. 그인 사람은? <웃음> 개인적으로 예측했던 것에 비해서 플레이 타임이 좀 짧은 편이어서 안내를 드렸으면 조금 더 참여하기 어... 어려운데 아예 저도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 어려운데 네네. 조금 더 좋은 설명과 예시를 드렸더라면 콘텐츠를 플레이하지 못하신 분들이 좀 줄어들었을 텐데 내가 많이 잘못한 것 같다라고 자책을 굉장히 많이 하어요안 네, 그래도 자리에서 쥐어 뜯고 계시더라고요 <웃음> 그러니까 에이든 입장에서 조금 더 정보를 이렇게 잘 드리려고 하셨던 말씀인 것 같은데 너무 기운이 없어 하셔가지고 좀 짠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토닥여주신 모험가 분들께는 꼭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모험가 분들 의견을 반영하고자 검토 중인 사안이 있는데요 혹시 콘텐츠 플레이 하시다가 혼돈의 모라카의 생명력이 한꺼번에 확 낮아지는 아, 네. 그런 모습 보신 적 있나요? 아, 계속 봤습니다 아, 네. 이게 여러 채널에서 간 피해가 동기화가 돼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걸려서 마치 생명력이 한꺼번에 사라진 것처럼 음. 보이는 네, 현상이 있었거든요 모험가 분들께서 이러한 부분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연출이 가능하도록 고민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일요일 저녁 9시에 무라카가 나오죠? 등장 기념 이벤트로 7월 2주차 업데이트 점검 전까지는 매주 화요일 일요일 21시에 혼돈의 무라카가 등장하고요. 네. 어, 해당 이벤트가 종료되면 매주 일요일 21시에 혼돈의 무라카가 등장하게 될 예정입니다. 보험가분들이 의견 많이 들려주시면 혼돈의 무라카를 조금 더 즐겁게 플레이하실 수 있는 콘텐츠 자로다은기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니까요 네, 많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 이번 주 이벤트는 좀 어떠셨어요? 아무래도 혼돈의 전조 이벤트가 가장 많은 주목을 받지 않았나 싶은데요 혼돈의 씨앗을 획득하기가 좀 어려워서 더 많이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의 의견도 같습니다 저도 오늘 아, 같습니다 <웃음> 동선이 좀 복잡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다는 라 말씀도 확인해서 전달을 드렸고요 추후 이벤트는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음. 네, 변경된 사항이 있다면 공지사항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PVP를 또 많이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됐든 저보단 잘할 것 같지만 <웃음> 네. 버섯커분들을 좀 종종 만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전에도 좀 많이 만나보고 후에도 만나봐서 그런지 좀 체감이 됐어요 음... 내가 못해진 건가? 아 어, 그렇진 않을 것 같고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일부 기술을 굉장히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다는 라 반응을 들려주셨어요 하지만 모든 기술은 그렇지 않고 일부 조금 더 개편됐으면 좋겠다라는 기술도 안내를 해주셔서 이 부분 잘 전달을 드려놨습니다 클래스의 매력을 좀 찾아주시고 또 즐거움을 찾아드리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클래스 밸런스는 항상 꾸준히 지금 보고 개선을 맞습니다. 해가는 중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지난번에 그 댓글 봤어요. 이 검은 사담을 퇴근길에 이렇게 들으면서 가시는데 아, 이런 편안한 분위기가 너무 좋으시다고. 그. 아 편안하죠. 8시간 할일 없고 너무 시게 정말 맞아 지금 화면 오른쪽 위 버튼을 누르시면 세상 파워풀하고 박력 있는 지금 볼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웃음> 네. 지금 볼수 있어요, 진짜. 아이 농담이고요. 어, 영수님의 새로운 도전도 좋지만 아차를 이어서 출시될 신규 클래스에 대한 소식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확인해주세요 네 이런 소식들 빨리 받아보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